스티오리 강좌예요 일단 베이직 그립인데 세이프 핸드이 주신 자세로 와주세요. 자이 자세에서 어, 그립 친지 2번 하듯이 해줄거예요 이렇게 되는거 있죠. 근데 그래서 더블 로라우스를 하신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올려주실건데 여기서 포탈하듯이 엄지손가락을 넣어주세요. 이런식으로 구하동시에 검지손가락으로 막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은 포탈 잘 하시면은 웬만큼 하실 거예요. 바로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막은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막은 자세에서 검지 이렇게 풀트의 시작 자세로 만들어주는 이 트릭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자세에서 어떻게 할 건? 쥐고 있는 세이프핸드를 쥐고 있는 손가락을 봅시다. 검지랑 엄지로만 쥐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트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지 손가락을 숨어 있었던 중지 손가락을 이렇게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세이프핸드를 검지, 엄지로만 잡는 게 아니라 중지, 검지, 엄지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바이트 핸들이죠? 바이트 핸들을 내려주세요.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내려주심과 동시에, 요 정도까지 올라오있죠 내려주심과 동시에, 여기 있었던 검지 손가락을, 여기 칼등이 있죠? 여기 칼등이 있어요. 지금 원래 검지 손가락이 이쪽 탱 끝부분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 핸들 안 부분에 있는데, 이 검지 손가락을, 이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칼등 부분 핸들로, 세이프 핸들로 보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자 다시 한번 자이 자세에서 검지, 정, 중지, 엄지로 잡으신 다음 내리세요. 내리시고 잘 보세요. 내리신 다음에 여기 있었던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여기 있었던 검지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보내주시고 올리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더블홀아웃 한 다음에 검지로 막으신 다음에 엄지로 막으신 뒤 그리고 검지랑 중지랑 잡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그냥 내리세요 중지로 막아주는 거죠 그와 동시에 막아준과 동시에 바로 검지손가락을 칼등 쪽으로 더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블홀아웃을 하신 다음에 검지로 막고 엄지로 막고 그리고 중지로 막으신 다음에 검지를 칼등 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검지 위로 올려주실 건데 올려주심과 동시에 버티컬 채플린을 한 바퀴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버티컬 채플린의 수직의 라는 뜻이죠 버티컬이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는 채플린을 한 바퀴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할 점이 있어요 아하하 중지로 막 엄지를 맞고 중지로 맞고 검지 위에 검지 위에 올려주심과 동시에 채플린이 들어갑니다 채플린이 들어갔는데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어요 자 요정도 돌아갔죠 이정도 들어갔을 때 이쪽 세이프 핸들 칼등 날을 칼날을 블레이드를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채플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블레이드 자체를자 여기서 어, 이렇게 타임을 맞춰서 이렇게 채플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채플린을 하는데 채플린이 한 요정도 왔을 때 이쪽에 칼등이 오죠. 블레이드가 오죠. 그아그 칼등이 옵니다. 그때 이렇게 검지로만 돌리고 있었는데 엄지를 출현시켜서 소환시켜서 칼등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타임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블레이드를 잡고 있죠. 이 자세에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자세에서 이렇게 지금 블레이드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이쪽으로 팔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검지손가락을 타고 회전이 들어가요.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게 회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주신 다음 여기 피본나사죠. 이게 피본나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젠로버 하듯이 엄지손가락을 타고 회전을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카우스티오르가 끝나게 돼요.